오빠! 커피 사주셔서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이렇게 해야지! <웃음> 오빠! 이거 마, 맛있겠다! <웃음> 머리 잡고 던지고 싶어! 한강에다가! <웃음> 우리 숙소 <우와> <웃음> 아, 네. <웃음> 어, 너무 좋다! 네. 이거.. 이거 뭐야? 우와 이거.. 이거로잘야돼 우리? 억해요 <웃음> 응 그렇게 자야돼 아빠 <웃음> 아파요 아파요 목티다 때 목티 목티 머리 말고 목티 이거를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여기에 아이고 안 돼요 이거 이거 <웃음> 이거 어떡 해요? <웃음> 아. 너 이거 먼저 마시고 음. 이거 마신 다음에 이거 아. 생각해볼까? 어어 어, 이거? 이거 마신다. <웃음> 너 이거 너한테 이거 왜 끼고? 아. 그 다음에 이거 <웃음> 이렇게. 해, 그래서 이거 몇 개야 <웃음> 지금? 몇 개야? 두, 몇, 두 개야? 두개아 그래? 정신 차리고 있네. 두 개. 모두 아, 그래? 회 먹을래? 이거 아 모동회? 모동 어 모동회? 이거 어, 다 네. 있어. 어 좋아. 그러면 이거 2인분? 2인분? 네. 네. 이거 시키고 네. 이거 일단 이거 먹을게요. 이거 먹고 양이 못 자르다고 생각하면 또 시키면 되니까. 뭔데 뭔데 뭔데? 아니 얘들은 시키, 죽이다시? 예, 죽키다시예요 예. 죽게다시. 이거 죽키라시네 죽게다시. 혼자, 혼자, 혼자, 혼자. 사이드사이드맨 어, 사이드맨이 어, 이거, 이거 시키고는 따로 있어. 이거, 도이 어, 이거, 사이드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케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이거이이이이이 와, 이거 초장에 찍어서 드세요 아, 초장 음, 음. 와, 맛있어 와긴장 음. 음. 음. 이거 뭔데 음... 이거 뭐예요? 몽게 몽게 처음 먹잘게었네왜 이렇게 맛이없고맛있겠 가만, 가아요오 가만, 가만, 가만, 가 가만, 가 가만, 가가강 가만, 가만, 강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 그냥 정말 달아났 것 같은데? 아것 같은데? 정말 달아가 이거 지고 아니, 기만 해도 어가지고 있어요 컵단지 좋아하는구나 그거 좋아요? 응? 이거 먹을 수있어이 <목소리로> 아, <진짜. 웃음> 아, 어머 뭐요 이거 내가 일본에서 음. 사시미 먹었어 근데 음. 그 가족들이 이거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그거 어. 먹지만 먹지만 네, 네, 말했는데 네, 네. 가족들이 어머야? 이거 먹기 위해서 올라와있어 이렇게 말했지? 다른 거 나오니까 핸드폰 기아네 우선 봐라 자, 이인공이요와 이거 나와. 매 음. 우리 반 선을 위해서 뭐 했어? 노력 노력을 어떤 거 했어? 어렵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 그때 5분전유 잘못 갔어. 어? 누가 말 많이 했어. <웃음> 우리 진짜 많이 이거 용심해. 이거 이거 많이 work 혼자도. 아, 네. 맞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쪽 가는 거야. 음. 뭐 3일에 한번 키는 새끼가 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편집자 음. 있어요. 있는데 내가 만드는 게. 내, 나, 내가 내가 제일 나를 알아서 음... 어떻게 재미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니까 음... 내가 편집하는 게 음... 오히려 사람들에게 편집을 보여줄 수 있어 와. 그러니까 유리조아도 편집 시작한대요 지금도 조금 일잘한은 인정 근데 유리조아는 편집하면 한글을 줘야 되는데 한글은 잘 줘요? 쓸수 있어? 한글로 칠수 못하면 어떻게 편집해? 아 한글.. 아.. 파파고? 바빠고. 파파고로 다.. 와 그거야! 너무 진짜 노가리야 노가리 노가리요? 응, 노가리야, 음... 네 노가리야 그거는 파파고 천에 번역기 천에 한영 사전 들고 다녀 그게 콘텐츠야 파파고.. 바빠고, 음.. 파파고와 함께 살아요 밥보 남편 아? 네, 이제 있는데 이밥 보고 아 남편 아니에요 아 할아버지 예, 밥 좋아 밥 보고 보곤 좋아하는 거? 밥 보곤 좋아해? 밥 보감 아니요공유좋아요아공유 좋아할 수도 있어 <웃음> 공유공유 말해. 네. <웃음> A few moments later. 제가 생각해 이거 아 이렇게 이거에 이렇게 아 있어요. 응? 아? 이거 정말 이거 아 이거 눈, 고, 입, 이거... 아, 이거 뽀뽀... 음, 아, 이거 있어요. 아, 진짜... 어쩌라고... 음. <웃음> 뭐, 더 그거... 안에 가요. 음. 이거 스네크 안에 가요. 음. 아, 그니까... 네... 네... 프렌치 키스 맞아요. 딥키스 아, 네 딥키스 아 딥키스 할수 있냐고 네 이거 딥키스 이거 스낵하고 딥키스 조금 무서워요 i s s Deep kiss. d e 몰라. k i s 라 Deep kiss. d e e 스 kiss. 공항 그 고기 공항에는 먹을 곳이 있어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제주 제주 공항에서 밥 먹는 곳 그런 데밖에 없지 않아요. 롯데 아마 아니, 내 생각에는 지금부터 밥 먹으러 가면 둘다 놓쳐요. 아마. 너도 아, 놓쳐요. 안 돼요. 음. 그래서 거하에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자 타고 가자, 서울이라고. 그러면 너가 여기 와서 운전해 줄수 있어? 아니면 유리 좋아. 아니야, 괜찮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3분 뒤에 주게. 이거 핸들을 만져만. 아! <웃음> 이거 <웃음> 아, 도착했다. 네. 준비하 준비해. 아, 네, 준비 잃어버리는 해요. 거 핸드폰도 네, 네 핸드폰도 아, 있어요. 핸드폰도 있어? 음. 어, 이제 도착한다. 이제 어, 되지? 아, 실전 아, 웨이브는 아, 이거. 어. 노해에대해이타이 약간 이렇게 움직이면. Moving your leg in. 이렇게. 집에서 영식했어요 나 웨이브 진짜 잘하는데. 오, 오 <웃음> 어, 있어요. <웃음> 있어.